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관계대명사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친다. 접근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반대, 후는 관계부사 정답 찾는 법. 이건 순서대로 가야 돼요. 두 번째. 뭐? 뭐야? 관계절의 범위를 정해야 돼. 관계사절이라고 할게. 통칭. 관계명사절관계대사절에서 관계사절의 범위야. 절의 범위를 찾아야 돼. 범위를. 눈으로 묶든, 아니면 연필로 묶든, 묶어야 돼. 묶어요. 관계대명사부터, 기억나지?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부터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이게 첫 번째 동사네. 두 번째 동사 있네. 앞까지. 아, 이걸 묶어줘야 뭘 하지. 아, 그래요? 괜찮아요. 묶어야죠.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있잖아. 이것만 꼭다 찾는 건 아니니까. 다른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에 뭘 찾아야 돼? 적. 관계 대명사일 때만 격을 찾죠. 주격 목적격. 관계 부사절일 때는 선행사가 사람인지, 아, 장소인지 아니면 시간인지 찾으면 되죠. 격을 찾는다. 자, 이거 찾을 때 원칙이잖아. 뭐야? 어. 절속에서 찾는다야. 아, 절속에서. 아. 절 속에서 빠진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위나 여기 위고 위 주어고 동사 목적어 없을 거야. 없을까 있을까. 네. 어소시에이트 아, 우리는 이제 공부 한번 있어요. 물론. 어소시에이트 어소시에이트가 무슨 뜻이에요. 어, 연관지 어, 있다. 그래 연관지 있다. 관련 있다. 이런 뜻을 쓰잖아.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요. 절식에서 찾는다. 아, 근데 이걸 못 찾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절식에서 찾는다. 그래서 못 찾아? 방법. 내가 얘기했죠. 선행사를 데리고 들어간다. 선행사를 들고 들어간다. 이건 맞출거안맞요재밌게쓴 거야 그냥 웃기려고. 선행사를 들고 들어간다. 알겠죠? 선행사를 들고 들어간다. 되는지 만봐봐 확인해요. 빨리. 커피 프리. 우리는 우리는 그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다. 이렇게 써. 이게 타동사도 있는데, 우와, 미안한데 자동성이 있거든요. 누구 누구와 연관이 있다. 이런 뜻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우리 삶에 아주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과연 피프리 들어가서 <웃음> 어. 이렇게 쓸수 있느냐 할때 이렇게 사동사쓸때 보통 봐봐 잘 들어 이렇게 많이 써요 A를 B와 연관이 이렇게 써요 이때는 사동사예요 그런데 자동사 사용될 때는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A를 B와 연관이 있다고 이거는 B와 연관이 있다둘 중에 하나 있어요 여기가 지금 들어와서 바로 이거예요 목조가 될 수는 없고요. 미드비 아, 같은 게 같이 따려 있었는데, 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다. 우리가 어, 관련 있는,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어, 관련, 관련한 우리가 관련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 우리 삶에 어, 극적인 역,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 됐나요, 뭐? 정민형에서 절, 범위 어미 찾고, 범위를 묶어줄 수 있어야 돼. 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돼. 그 안에서 찾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찾기 힘들면, 서님들 데리고 들어와서, 확인하면 돼요. 목적어짜리 집어넣고, 주어짜리 집어넣고, 여기 어, 있죠? 어. 그래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 같은 게 결정이 된다면. 또, 또, 46번. 46번.